오늘은 남파랑길 요수 55코스 요수해양공원에서부터 서요트장까지트레킹을 합니다. 남파랑길 55코스는 요 국동항 해양길을 활용하는 노선으로 요수해양공원에서부터 요수소동 서요트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요이수신광장이라든가 해양공원 고소동 천사 벽화 마을 등 예우수항과 동항 웅천 해변 문화공원, 웅천 친수공원, 천서유적지 서호 공동다리 등 다수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코스입니다. 자, 측으로요 장군도하고 또 덕산대위가 또 도망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거북선은 이수신 장군의 쥐 아래 공간 나대형과 지역 선박 줄자들에 의해 건조된 함선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활력한 거북선은 한세척이며 전라자수영, 방답진, 순천부선소에서 각각 한 척씩 건조되었다 또 갓김치, 갓김치 백화점에서 좌측으로 서진행가니다 아주 작은 조선초데그기도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렇 해서 바로 자출 하셔야 됩니다. 직진은 막혔습니다. 어, 엄청난 돌산 대교 아래를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수 영당지는요. 요수시 남산동에 있는 최영, 이순신, 정은, 이대원 등사위를모시장 집이라고 하네요. 요수시 특산품, 저인시 적판매장인데요 명품 장을 판답니다. 저는 뭐가 힘을 쓰는데요. <웃음> 동아리 마스코트 나요사가지고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꾸며놨는데요. 캠핑나 야영 금지랍니다 낚시에서요, 정점까지는 10km가 남았습니다. 아, 배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 앞에 있는 배들은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어마어마한 배요 아, 국동화 등대가 네, 보이는데요. 낚시, 낚싯줄을좀 물고 있는 네, 고기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소교도선착장서구에도 다양한 섬막대 점막대인데요 앞에 있는 섬이 바로 야도라입니다 여수지역 대부분의 섬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요 붉은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까막섬은 숲이 우거져 검게 보였는데 가막만의 명칭 유래는 이 까막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도로 거든요 이 코스도 같이 자전거를 볼수 밖에 없네요 오우.. 갑자기 엄청난 호텔 하나 나타났는데요 히든 베이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히든 베이 호텔 지나면요 지금 이제 우측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직진하시면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걸어왔던 히든 베이 호텔하고 요 공성 자동차 운전 학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해안도를또 따라가야 되네요 오리들로 오늘 반상했나? 다음어였습니다 저쪽에 자, 아, 저희들은 바로 직진입니다. 응천로 사그을에서요 좌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어, 저 건물 위에는 현재 시간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웅천 친수공원은요 청정 해역인 가망만을 활용한 여가 쉼터 조성과 친수 공간을 활용한 토지 이용의 극대화, 해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장소는요 저희 유튜브에 이미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강 인데요, 거북선 건조 를하 고요 테이를했 다는 곳 이랍니다. 네, 후부이에요 새끼를 한 마리씩 다잘 잡고 앉아 있습니다. 아, 분양을 잘했네요, 아주. 그것을 또구울하고 홍합을 또 작업한답니다 이고소 동동다리는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멋진 경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서호동동 다리에도 유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호동 지역 일대를 장생포라 하였는데요. 고려 공민왕 원년에 대구가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라도 마노였던 유탁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자 애구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군사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공동이라 하였다고 합니다